5월 1일 날 김정은이 다시 전면에 등장함으로써 세상은 김정은에 관한 의혹을 묻어두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에 다시 그에 관한 의혹들이 새롭게 새롭게 그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죽었다거나 김정은의 변고가 있음이 틀림없다고 라 주장했던 수많은 사람들 태영호 당선자, 지성호 당선자, 미래통합당의 당선자들은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또 수없이 많은 유튜버들이 유저들에게서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 그렇지만 지금 새로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의혹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이제부터 김정은에 관한 새로운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의혹은 뭐냐면 김정은이 자신의 대역을 사용했던 것이다. 이번에 등장한 김정은은 실제 김정은이 아니다. 어, 사실 이제 김정은에 관한 의혹이 again, 다시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김정은이 사망했다는 소문 이래로 최초의 대중 앞에 등장을 한 이후에 김정은이 자신의 대역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읽고 있다. 이런 얘기죠. 어, 사실 이제 이 사진인데요. 이두 개의 사진은 물론 이제 연도의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 살이 많이 찌진 않았고 이때는 살이 많이 찐 상태고 시간은 7년이란 시간이 지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다 넓어진 이마 이 헤어라인을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눈가의 주름이 보다 더 부드러워진 눈가의 주름이 아래로 쭉 쳐져 있고 이게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눈가의 주름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 둘셋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물론 살쪄 가지고 이렇게 변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프 e 나운스드 큐피리스 바우 이게 이제 인중 부분에 이 부분이 이렇게 탁 이 큐피리스의 큐피디 화살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큐피디 화살처럼 푹 튀어나온 부분, 이거는 없어요. 민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콧등을 잘 봐보십시오. 이게 좀 사진을 잘 보면 이게 그냥 밋밋합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지금 이번에 5월 1일 날 등장한 사진은 이 부분이 누가 봐도 몽퉁합니다. 상당히 몽퉁하게 등장해줍니다 다른 사진을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코 부분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얘기보시죠 코보면 봐봐요. 누가 봐도 이 한눈에 도톰하게 살이 벅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이 사진에서는 보여주지는 않고 있으나, 그걸 지적하지 않고 있으나, 여기는 지금 삼각형의 코고, 이거는 일자로 내려오다가 이렇게 된 느낌의 코입니다. 코 모양이 다릅니다. 여기서도 보면 그렇죠? 일자로 내려와서 이렇게 돼 있는 코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른 과거의 사진도 봤는데 진짜 김정인일 것이라고 다 추정되는 그 사진은 2012년, 13년대 그런 사진을 가지고 비교를 해봐도 전체적으로 삼각형 모양이고 이거는 일자로 내려오다가 커지는 그런 콧볼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빨의 모양은 결정적인데요. 어, 이빨이 지금 이제 두 개의 윗이빨 옆에 이게 그냥 모양이 특이하지 않습니다. 근데 두 개의 이빨 옆으로 삐져나온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확 휘어졌습니다. 가쪽으로. 그래서 이 이빨의 모양이 굉장히 달라 보인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도 그렇죠? 이 사진에서도 이 이빨의 사진이 이두 개의 윗이빨 옆에 이쪽 있죠? 이게 확 이쪽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휘어져 있습니다. 자, 다른 사진도 봐볼까요? 여기 봐보시죠. 이 모양과 이 모양. 이게 실제 김정은입니다만 이 이번에 등장한 이 웃는 모습이 뭔가 좀 어색합니다. 굉장히 어색합니다.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귓볼이 도톰하죠, 아래쪽이. 그 다음에 이건 귓볼이 납작합니다. 그래서 이 귓볼의 차이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거 옛날 사진이죠, 이게 옛날의 사진. 이건 더 옛날의 사진이죠. 자 이게 이번에 사진입니다, 이번에. 어, 이게 언뜻 보는 그 느낌의 웃는 모양도 확연하게 달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뭐냐면은 김정은이 자기 대역과 함께 다닌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이 함께 다니는 그런 사진을 이게 이제 어디선가 이렇게 찍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구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등장한 건아니나어 김효정의 얼굴도 기존의 김여정하고좀 달라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뭐 뭐 여러분들도 대떻게생해 주면 김여정이 이렇게 예쁘게 나올 리가 없어요. 좀 별로 예쁘게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예뻐 보이네요. 뭔가 그 점이 그렇고 이눈 부분도 좀 어색해 보이고 뭔가 좀, 어,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에 관한 상당히 정황적인 이야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이 김정은이 5월 1일날 등장하기 전에 이틀 전에 이 선천이라고 하는 곳에 비료 공장이 완공된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내부의 기계가 없대요. 작동되는 것이 아닌 상태란 말이죠. 근데 그거에 관한 이야기죠. 어, 그의 죽음을 둘러싼 소문들이 계속해서 소용돌이침에 따라 김정은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이벤트를 마련하느라 48시간 동안에 완전히 패닉 상태에 허둥지둥 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정은의 재등장을 위한 이 대규모 이벤트를 마련하기 위한 48시간 동안의 패닉에 관한 이 최근의 보도는 그가 명백히 사라져 버린 것에 대한 더 한층의 의혹을 미스터리를 더 해주고 있다. 그리고 가동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48시간 동안에 갑작스럽게 쓸고 닦고 모든 노동자들이 아주 뼈를 녹일만큼이나 고생을 시켰다는 거죠. 자그 얘기도 지금 여기 에 중간에 나옵니다만 벨더사사드 이 건설자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Worked work them selves to the bone. 이뼈 속까지 일을 했다라는 말은 정말 그 뼈가 녹라질 정도로 일을 했다는 말이죠. 밤낮으로 그리고 to try and get the job done in just two days. 단지 이틀만에 그 일을 해내느라고 정말로 죽을 둥살둥 일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의혹은 저번에 김정은이 죽었다 김정은이 병고를 당했다 김정은이 심장 스탠트를 박았고 그 과정에서 코마 상태에 빠져버렸다 뭐 이런 여러가지 것들을 뒷받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합리적 의심을 할수 있는 충분한 상황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말하지 않겠다 나중에 때가 되면 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김정은이 등장해 바로 전에 폼페이오가 했던 말들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폼페이오도 누가 북한을 담당하든 간에 그와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데 이런 것들이 암시하는 그 복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의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김정은이. 실은 혹시 가짜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정권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걸 말하지 않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는 대선을 앞두고 있고 그 대선 가도에서 김정은이 가짜라는 것을 알려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누가 됐든 간에 이 김정은 정권이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고 안정돼서 그 다음 단계의 비핵화를 누군가하고만 협의를 해나가면 되는 것이다. 혼란을 좋아할 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의혹은 어디까지나 의혹의 차원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 상황을 보시다시피 상당히 여러 가지 타당해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태형호 지성호 당선자들을 너무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길게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